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돈이 드는 부동산 부동산 마켓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예, 대전옥천 근교에 있는 그 무인텔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예전에는 한 30억에 대치장까지 말도 30억에 나와있던 건물인데요. 어, 사정상 급매로 어, 이렇게 해서 이게 한 2억이 다운된 금액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어, 매매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8억. 어, 이 현재 매물이 나와 있고요. 노후 대책용 부동산 실투자금액은 한 12억 정도면은 해당 매물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월 순수익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그 정도만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가 28억 이고요. 예, 대지가 어, 800평 입니다. 예, 건축면적이, 예,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면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 총 2개 어,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A동, B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동이 157.8평, 어, B동이 144.8평, 어, 합이 32.6평 입니다. 예, 연면적은 이제 바닥면적, 건축면적 합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개동 합계가 373.8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음, 2014년 07월에 준공이 됐고요. 객실 수는 A동, B동 합쳐서 21개실이 되겠습니다. 어, 대출 금액 현재 한 17억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매출 금액하고 어, 월 순수익. 에, 요거를 어, 공개해드리면 좋은데 어, 사정상 어, 공개를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예, 고수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실 투자금액 어, 11억 정도면은 해당 물건을 어, 사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물 특징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동, B 동이 있는데 A 동, B 동 간에 이게 예, 그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 무인텔 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 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하고 이제 건물 관리 에, 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어, 청소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이 곳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내 인력 공급이 용이한 매물이고요 시내권으로 이제 전원생활을 겸비한 편리한 접근성에다가 어, 그 수익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만한 매물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조금 아쉬운 게 어, 대출 어, 월 매출 금액하고 순수익 이런 거를 어, 상세하게 말씀을 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어, 사정상 어, 어, 비공개로 어,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은 어, 전화상으로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네, 성심을 다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장 촬영을 했는데요. 어, 현장을 한번 연결해서 어, 현장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2개동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2개동 어, 어, 중에 A동 어,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인 세대 거주할 수 있는 3층 옥상인데, 옥상부터, 어, 옥상에 있는 주인 세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고, 어, 내부 객실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음, 어, 대지가 합이, 어, 800평인데요.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2차선 도로에 물려 있는, 어, 관광지 진입, 음, 하는 도로 옆에 위치한 무인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합이 800평 이고요총 음, 3필지로 되어있는데 3필지 합이 800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면적은 A동 157, 158평 그 다음에 저쪽 바깥쪽 저기 보이는 데가 B동 인데요. B동이 145평 정도 됩니다. 이제, 각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주차장, 2층은 객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실 수는 21개입니다. 예, 주 용도는 숙박시설로 허가되어 있고, 지금, 어, 융자 내역은 한 17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연, 이율은 4% 정도, 이게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타 이제 지출이 청소비하고, 음, 그 외국인 부부 이렇게 해서 인건비, 예, 300만원 또 전기료 한 250만원 정도 들고요 수도세가 한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통신비 영화비 광고비 각 음, 합쳐서 어음100한340 네, 1 5만원 정도 비품비가 110만원 정도 지출비가 893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음 또 이자 비용 다합해면월 지출액이 한 146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주변이 참이 계획관리 지역 아주 뭐 농가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어 아주 조용하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어 대책용 부동산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어, 해당 어, 텃밭 또 있고요. 해당 옥상에 또 주인 세대도 이렇게 잘 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 하시면서 월 수익도 아주 뭐 30, 2, 3% 나오는 월 순수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월 순수익으로 한 350만 원 정도, 아니,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서 한번 브리핑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그 주인세대에 생활할 수 있는 A동은 지금 주인세대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세대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B동은 어, 청소하는 외국인 부부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관이고요 신발장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내부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하고 이게 방, 방이 총3 칸인데 방 내부는 프라이버시가 그렇고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어 주인 세대에서 각종 어 이제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다볼수 있는 이 시설 설비가 이렇게 돼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내부에서 어, 고객관리 컴퓨터를 고객관리도 하고 또 어, 손님들 입출입도 어, 점검 하실 수 있는 비디오가 이렇게 예, 모니터가 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이고요 생활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잘 예, 갖춰진 이런 가정적, 가정적 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내부 주인세대 모습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은 2층으로 내려가서 객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객실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 객실 청소를 할수 있는 이 이면 객실 뒷 모습입니다.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객실 내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실 내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음, 1층이 주차장 모습입니다. 주차장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차량이 진입하면 어 자동으로 어 어두워서 좀잘 안보이는데 어 문이 개폐 되어있고요 어 객실로 어 계단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음어 현금 지급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폐를 투입하게 되면 어 거스름돈이 나오고 물론 카드 사용도 되는데 카드는 어 인터폰으로 호출을 하면은 음, 그래서 관리인이 나와서 카드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한번 모습을 살펴보시도 할까요? 요새는 어, 모인텔 내부 모습인데요. 욕실 모습입니다. 욕조도 아주 잘 세련되게 잘돼 있고요. 시설도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샤워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마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어, 침실 모습입니다. 회적하고 어, 아주 깔끔하니 예, 잘되 있고 어, 소모품도 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 어, 호텔 수준 버금가는 무인텔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들어오는 입구로 다시 한번 나가서 다른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 이제 이, 부, 이 부분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에요 닫혀져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손님이 나가시면은 이 뒤쪽 문을 통해서 청소나 객실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실이 총 21개고요. 후방에서 응. 네 청소하는 후면, 후문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결제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1층에는 똑같이 주차하고 어, 자동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오시면 올라오셔서 어 결제 시스템 결제기에 결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실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실 거는 예, 이제 숙박시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2014년도 중공도에서 만 4년 된, 예, 예, 건물로 어 아주 시설 상태도 어 잘돼 있고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욕실이 개폐형으로 이렇게 오픈형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욕조가 잘 갖춰져 있고. 세면대 그다음에 어, 욕실 변기 아주 깔끔하니 어, 최상급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비품 내가 컴퓨터하고 테레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어, 침대도 이렇게 깔끔하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안마기 예, 또 편안하게 씻을 수도 있도록 안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시의 손님이 이제 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옥천 시내에서 숙박시설이 이렇게 뭐 풍부하게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하시는 손님들도 옥천 시내에서 많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점은 어, 뒷면에서 이렇게 청소 공간,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방을, 어, 객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급 호텔에 비해서 아, 더 월등한 수준으로 아주 시설이라든가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조하고 욕실 모습입니다. 객실모습이고요 은은한 분위기로 아주 어, 차분하면서도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의 객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나가서 어, 1층에서 어, 텃밭도 있는데요 주변의 예, 경관이나 이런걸 한번 어,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당 예, 이 A동하고 B동이 이렇게 어, 연결 통로가 육로로 어,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a 동이고요 반대편이 어, B동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동도 어, 내나 같은 구조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청소 뒷면에 청소실이라든가 이런 어, 구조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동 B동은 같은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주변 어, 주위 환경입니다 어, 주변에 아주 전원적인 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어, 저쪽 바깥쪽 비동 어, 바깥쪽으로 보시면 저차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텃밭 약 100평 정도의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텃밭도 가꾸시면서 어, 생활도 하시고 또,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익금도 잘 나오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어, 브리핑은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